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사랑했어요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밝은 이미지고 이 밝은 친구인데 뭐랄까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손유리가 왔어요. <웃음> 선기철. 네, 저희 기철입니다. 네, 기철 저희 기철이에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해요. 잘부탁잘 네, 부탁해요. 어, 나이... 그러고 보니까 네? 분명 일주일 뒤에 말 놓기로 했는데 아직도 아... 안 좋네. 아, 형말 놓는 건안 돼요. 말 놓기로 안 했는데 안 좋네? 저 유교부이라서 안 돼요. 안 되겠다. 안 돼요, 안 돼요. 이제 대본이 뒤무조건 선우가 어디도록 할안 돼요. 그건 안 돼요. <웃음> 네, 저 어두워졌습니다. 기철이는 조금 어두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전에 너무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. 너무 이... 질렸어요. 하지만 또 금발이 가고 싶겠죠. 네. 가야죠.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사랑했어요.의 윤기철역을 맡게 된 이, 에, 서, 차, 다, 영원, 에, 소, 에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리 나, 나, 나, 나, 나,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,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들 <웃음> 네 여러분 어, 제가 맡은 역할 기철이 윤기철은요 되게 밝아요 되게 밝은 성격인데 그렇지만 어, 또 가볍지 않고 또 생각도 굉장히 깊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.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또 우리 앨리스가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를 받았거든요 네.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기철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,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안타까워요 네. 어쩌겠습니까 기철이가 선택한 걸 <웃음> 네, 저라면은, 야, 물론 뭐, 정말 사랑하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야,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. 네, 그런 기철이기 때문에, 그런 기철이의 사연,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<웃음>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<웃음> 네, 여러분, 어, 오늘 코스터를 이렇게 찍으러 왔는데, 지금까지는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기철이의 모습이었다면, 오늘은 정말 이렇게 옷까지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정말 그 기철이의 어, 심정과 마음이 좀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서 조금 더 동기화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, 마치 아이폰처럼 동기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기철 역할을 하고 있는 네, 우리 배우분들도 함께 해서 또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기철이 역할 아주 확실하고 더 멋있게 잘 성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에런과 둘이가 아닌 기철이로 돌아왔으니까요. 강기철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고, 뮤지컬 사랑했어요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, 여러분 고마워요. 화이팅! 아, 진짜 야, 야, 옷이 다 했지. 옷이 다 했지. 옷이 다 했지. 아, 이다지다이다했다 했지. 다 했지.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아아아다 피하지 마고 이거. 봐봐. esi i n e